근데 너 머리끈 있니? 아니 없어 왜? 머리끈은 왜? 뒤에 지퍼가 안 잠겨. 람이랑 나랑 체형이 달라서. 그러면 뒤를 어떻게 해야 되냐? 뒤가 오픈돼 있어. <웃음> 옆 모습이 광윤기 씨가 닮았다고. 광윤기도 그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봐. 어디 뭐꽉 잡아줄까 어떻게? <웃음> 꽉 잡아 윤기. 곽윤기 너무 많이 들어갔지고 근데 곽윤기 님 되게 예쁘게 생겼네 얼굴이라서 맞아 맞아 곽윤기 님 근데 예쁘게 생겼네 어, 여장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어. 같은 얼 근데 아. 곽윤기 아. 진짜 많이 들었어 꽉 잡아 연비 아니 근데 너 머리 색깔이 약간 핑크빨이라 그래 <웃음> 왜, <웃음> 왜 찾아오냐고 아, 존나 똑같아 <웃음> 잠시만 아니 근데 나 너무 웃긴게 얘네 만나기 전부터도 그러고 만난 후에도 둘이 <웃음> 외모 존네 까고 있어 둘이 계속 <웃음> 둘이 막야 이거 봐라 나 얼굴이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 그냥 뒤통수 파 <웃음> 아침에 제가 개황당했던 게뭔줄 알아? <웃음> 어... 아니 어... 나탄시가 됐어 나탄시가 됐는데 나는 분명히 성남의 정자역에서 이제 연비랑 빗소리랑 나랑 셋이 만나서 밥을 먹고 우리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스케줄로 난 알고 있었어 근데 2디가 갑자기 카톡을 딱 보더니 어? 1시부터 방송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연비는 어. 저희 한시에 판교역에서 만나기로 하죠. 그래서 판교역에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? 그래서 빗소리가 얘기 안 해요, 왜? 그래서 어 형. 판교역에서 내가 연비를 태우고 스튜디오로 가는 거 아니야? 내시. 내시 다 다르게 알고 있어, 아무도 뭐 하나도 한 명도 맞는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, 이제는. 입기 전에 옷을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진짜 이걸 입는다고? <웃음> 아, 잠깐만 여기 중간이 비었어 심지어 어. 너 이거 어떻게? 아너 안에 티? 어흰티 어, 있잖아 어, 어. 어. 이거 안 입으면 은 안돼 안돼 사실 내 벌칙은 사실 벌칙이 아니고 그냥 제가 노란색 후드티랑 멜빵 바지를 하나 사놨거든요? 그냥 그거면 되니까 그냥 입고 올까 나도? 풀릴 앞치마 뭐야 이 꼬리 아이고 펄걸 잘한다 그 꼬리는 뭐야? 와 음. 너미쳤니 하나씩? 이게때리면 진짜 아프겠다 문에나때문어나때문나때나 때문에. 나때문나때문나 때문에. 나 때문에. <웃음> 나 때문에. 나때나아니에나 때문에. 나 때문에. <때리려고> 나때문나때문 <웃음> <웃음> <아니야, 아니야>. <웃음> <아니, 역시. 웃음> 어, 이거 때문에. 나 때문에. 나때다에나때문나도 갈아입고 나러문나나나 때문에. 나때문 내가 금방 입으니까 나 얼른 입고. 아, 그럼 형이 지금 입고 와. 입어보고 알았어. 왜? 살쪘어요? 아니 내 캐릭터의 디자인은 실제로 그냥 불가능한 디자인이구만. 왜요? 왜? 후드티가 너무 크니까 멜빵 바지가 터질 것 같아. <웃음> 안돼 이거 입어보니까 후드티가 너무 커서 이게 그리고 되게 위태위태한 게뭔줄 알아? 왜요? 여기 바로 반스야. 후드가 두꺼우니까 이게 되게 버거워하는 거 같아 여기가.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하잖아 지금.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버거워한다니까 지금 이걸 다늘늘 늘, 후드가.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빤스로 이렇게 다 칠하고 스케이블링이죠. 이거 망가졌어요 근데. 됐죠 여러분? 에, 나는 이제 끝난 거야. 아유 왜 이래? 어 앞으로 기어 나오지 마 진짜 죽여버리란 그냥. 저기 지금 뒤에서 빗소리가옷다 입은 소리가 좀 났거든요? 큰거 온다 진짜 큰거 온다 어떻게 거대한 거 온다 내가 저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? <웃음> 어. 이거 그리고 멜빵이 고정이 안 되더라고 <웃음> <웃음> 와 이번 달콤 살벌한 빗솔 신스킨 미쳤다 <웃음> 빗솔 신스킨 아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어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이가 니가 이가니빈가니니니 와. 아 <웃음> 이거는 근데 방송인으로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와. 이거 이 양말이 불편한 게 발이 겁나 아파 지압돼. 아 그래. 아, 걷는데 아파. 이걸 보고 해응 눈나라고요? 당신은 여자친구 정말 쉽게 사귈 수 있을 겁니다. <웃음> b 밤 b 밤 b 밤 b a b 니짱 b a b b a 짜나 b a 리스 b a 다 진짜. a b 을때이 돈에빠가 b 거든요 b a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 a 그때 쓰면은 청바지 가 아니라 반바지였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그치? 그치? 어쩔 수 없이 청바지 입었어요. 웨이드 옷은 다리 각선미가 매력인데 스 그런 걸 여기서 찾지 마세요. 찾지 마세요. 아! 오히려 저렇게 막 우락부락 해버리니까 약간 멋있는데. 어? <웃음> 이곳에 매력이 있네 주댕이를 닫게 해줘 니 아, 네. <웃음> 네 주댕이만 닫히는 게 아니라 내, 내 주댕이도 <웃음> 못닫어 <참>. 모두가 숙연해졌어 <웃음> 지금. 약간 아 인터넷 방송의 길이란 쉽지 않다 새들아. 인방의 길이란 이런 것이구나 <웃음> 이 방송으로 음. 그 여러 우리 잼민 여러분들의 꿈이 음. 크리에이터에서 다른 꿈으로 이제 바뀌는 네, 우리가 부모님들의 희망이 될수 있어요 음.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<웃음> 방송을 어, 보고 알겠지. 있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황급히 야동 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원피스 어. 원피스 한번 어. 입었지 원피스. 웨딩 드레스는 어. 여기서 안 어. 입었어요. 웨딩 드레스는 어. 이제 어. 아니지 이제 야외 스튜디오, 콜랩 어, 스튜디오, 콜랩 아, 스튜디오에서 어. 한번. 어. 내 집에서도 한번 입었어. 아 그래? 어. 어. 취미니? <웃음> <웃음> 취미야? 어. 아니 뭐? 자주 입어? 만족을 해줘야지. 그 해드려? 아니 아니. 줘줄까? 아니야, 진지 아, 아, 니야야 하지마! 아, 하지지금뭐 연기 나하지 하지마! 아, 고지마 아, 와우 정답! 겨울나무!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진짜 마 아, 야 지금 이게.. 지금 단면으로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지금 네배차이에요네배 차이 <웃음> 지금 네개 들어가 팔네개야 이러니까 도둑 승리로 잡았지 웃음 너 뭐야 타닥다닥 <웃음> 톡 여행격 잇따 기억났어? 뭘봐 40대 아저씨 멜빵 바지 입는 거 처음 봤어? 앗솔 <웃음> 너무 깡패 같아요 이얼굴이얼굴 아이디 리얼굴 아이디 리얼굴이었어요 <웃음> 이건 연비 이거 몸부림이야. 왜냐면 순간적으로 캐릭터가 우리보다 약해졌거든 지금. <웃음> <웃음> 지금 밀리거든 지금. 어, 방송적으로 지금 밀리니까 지금 갑자기 춤추기 시작한잖아 어, 지금 할 길을 찾아야 돼. 음, 지금. 어, 아, 힘들다. <웃음> 엄마 미안 기껏 키운 자식 남의 집에 아빠가 멜빵 바지 입고 안경 줄낀거 좋아한다. <웃음> 나 연비언니 좋아하나 는 어때요? <웃음> 야 이거 빗솔 연비 미모대결 <웃음> 이제 즐긴다 슬슬 <웃음> 놓은거지 내려 놓은거 어 이제, 이제 방송인으로서 난 정말 존경합니다 예, 리스펙합니다 나 약간 옷이 조금 좀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뵀을 거고. 아 아니 미안한데 나도 뵀었거든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아, 그럼 내가 비정상인 건 <웃음> 아니야. <아닐까요? 웃음> 나 지금. 음, 정상적인 반응 아니. 왜냐면 아까까지 되게 즐거웠거든. 음. 어, 나 지금 갑자기. 약간 <웃음> 어지럽니? <디테일션이 웃음> 아. 그래. 오이시쿠 나래 뭐야? 그 오이시쿠 나래 뭐에 모에 뭐에 그런 그 다나카상이 하는 거 있거든. 오이시구나. 오, 이시이나이어이시 이씨, 이뭐이뭐 이씨, 이 아, 이씨, 이씨, 이씨, 이이 이씨, 이씨, 이 이씨, 이씨, 이씨, 이씨, 이씨, 이씨, 이씨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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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리ですね。流れですね。コンテンツコンテンツですね。はい、ですね。流れですね。 <웃음>